정착하실 때, 예, 중면에 거치를 하시면 됩니다. 피스를 갖고, 그리고 이게 아랫면이 오시게 하면 되겠죠. 방울수가 되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윗면이 물이 위쪽으로 빠지게, 그리고 내용물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LT라우터 보내드린 이 LT라우터를 안테나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해서 아, 꽂고 전원이 표기를 해드릴게요. U 플러스 라부터 이거는 참고로 5 v 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드립니다. U 플러스 라우터. 이게 5볼트기 때문에 1U 플러스 라우터 표기된 부분에 이 코드를 정확하게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카메라 부분이 됐죠. 카메라의 선이, 이게 이제, 흰선이죠. 카메라 부분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랜선하고 카메라 부분, 랜선이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